한 명배를 한 고객 자리에 추천하는 것만 알아 네, 네. 문제가 적당한지. <놀람> <놀람> 봉지 하나 좀. 봉 더. 봉지 하나 더. 지에 잘 먹게요, 잘, 잘 먹을게요. 드라마 재밌게 찍을게요. 감사합니다, 잘 먹겠습니다. 고생합니다. 아버지한테 화를 왜 했겠죠? 저희 구치소 갔는데 도와주신 거냐고 퇴을하라고 해서 숫자 라 내일 면접을 싶으면 얘지않 상대방도 상대방도 깨버리고 싶지만 일단 숫자가 움직일 테 두고 보는 거야 민면배를 한기택자에 추천하는 것만 봐도 되 <목소리도> 주세요.